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갑행에 있는 용추계곡을 가보겠습니다. 용추계곡입니다. 갑행이 그럼 칼봉산에서 발원해서 옥녀병을감싸듯이흐려는 계곡입니다. 무려 24킬로에 걸쳐서 9개의 질경지가 있고 이를 용추부곡이라고 합니다. 용추부곡에 가려그러면 일단은 용추계곡으로 내비게이션을 착 찍어서 가면 지금 들어가는 곳이 이미 용추계곡에 진입을 했습니다 용추계곡은 이 용추폭포를 비롯하여 용추구곡이라고 하는 절갱이 있습니다 암벽과 능선을 끼고 잣나무 숲이 짓고 있는 이노천탕 아니 야외 천년 수영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용추폭포 와룡추, 와룡추라고 합니다. 여기는 용추구곡의 제1곡 입니다 주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이 하늘로 성천한 자리가 저뒤쪽에 보입니다. 저기 용추폭포에는 물길이 두곳서로 나옵니다 왼쪽에서 가막수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물길하고 합쳐서 여기 아마 물이 태오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맹타고도 발생합니다 여기는 수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송암으로 가고 무송암 옛날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이 여기서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바위 남건석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저 바위 때 가면은 아들 낳는다 해서 군데군데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차량이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입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용추 계곡, 용추구곡의 중에한 이곡입니다. 물길이 아주 칼칼칼칼 엄청납니다. 지금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땅바닥이 말랐는데 여기는 콩순한 듯 이렇게 물이 칼봉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엄마 이거 난근석 이거 딱 서있는데 그냥 제대로 서 있습니다. 누가 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물이 막습니다. 일급수에서 산다는 온갖 피레미부터 시작해서 가재 이런 거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뒷보니까 피레미가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가면은 조선시대에 글자를 새겨놨다는 바위에 무송함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 요 지금 그한문 글자 찾아가는 거 보이네요. 여기 무송암이라고 돼. 있어요. 용추구국은 용추 계곡 속에 아홉 개의 절경을 이야기해 놨다. 지금 2경까지는 이렇게 버스가 들어옵 버스 시간표가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용추계곡의 상곡, 상령대를 가보겠습니다. 자,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붓있죠 여기엔 햇빛이 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물살이 그렇게 사진는 않고 바로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환경 내입니다. 다음은 제사곡이죠 고슬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사곡고슬탄는여기지 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볼려 보실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고설탄에는 물이 아주 많습니다 어디에는다 여기 용추폭포에는 용추계곡에는 용추구계곡에는 다 물이 많습니다 용추, 가평, 이쪽은 칼봉 냉수, 연인사 아주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은 다 강수와 여름에 맞는 곳을 찾아갑니다. 여기 곳을 타는 편은 바로 여러분들이 급한 일볼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옛날에 여기는 통나무 펜션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이니다 제5국은 1, 4대입니다. 여기는 인명타고가 났던 데나 지금 수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 방탄을 할수 없고 그냥 쳐다보는 건괜찮습니 제가 옛날에 여기에 돌았어요니다 <웃음> 이제 아마 사고가 난나 봅니다. 여기에 물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어,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에 서툰 사람들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난 곳이기도 하고 여기는 1사대입니다 전망이 좋고 특히 바위 사이에 한 노성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저렇게 나무들을 심어놨습니다 이 길을 찾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 표지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추월땅을 가보겠습니다 추월담도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 도로변에 저렇게 큰 나무들이 가림막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로 건너편에 이렇게 추월담이 큰 바위와 함께 시원한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물놀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피해가는 것이 좋을 듯해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걸려가지고 사람을 빼만하면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가면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안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맹점은 있어요. 여기, 가평, 용추 계곡. 단점은, 이, 진입하는 도로에, 이, 굉장히 좁습니다. 도로가 뜨와 그래서, 진입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사람 왔다갔다 두대는 왔다갔다 하는지 지장은 없습니다 구복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찾아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합니다 엄청나네요 자 이런 데서 여름 그냥 막강서 보내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바로 여기 제 6곡 추월단에서 차량이 온실이 됩니다 이제 7곡, 8곡, 9곡은 차량이 좀 안됩니다 저 위에 이 추월단 지나고서 넘어가면 은 마지막 경유할 수 있는 차량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은뭐양봉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말뚝을 확 박아 놨어요 지금 보이시죠? 저 앞에 네, 못 들어가요 이상 못 들어갑니다 도보로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9까지갈랐요자 여기는 차단기 사실은 청풍 여비 제7곡인데 어딘지 몰랐어요 표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추정컨데차단기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들어서 었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여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 보이시죠? 물이 찰랑찰랑 하는 거아니 아, 그냥 흘러내려서 그런 건가 사람들이 <목소리> 여기 <목소리> 많이 <목소리>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차를 두고 한 500m 이상 올라가셔야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청풍염입니다 <목소리>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놓시고 다시 내려오실 수는 있는데, 들어갔어야 한다는 거. 여기는 제 팔곡이죠. 기유연입니다. 이 거북이가 나였다. 근데, 이, 다 좋은데, 여기 지금, 아, 계곡 사이에 보면은, 이 잇기물이 있습니다. 잇기물. 물이 좀 탁해요. 깊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주변에, 저런, 나무나 잡초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끼가 많이 끼었어요 물이 좀 탓하다는 이야기죠이가 많이 끼었다는 거는. 예, 물 흐르니 위에서는 굉장히 세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왜 이끼가 많이 끼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거북이 놀았다는 기유연입니다 그리고 좁고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에 물놀이 하기에는 약간 공간이 좁아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곡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쭉 보이시죠 밑으로 좀 초록색 같은 잎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깊어 보여요 제가 직접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옷을 단벌만 가져갔죠 지 저점에는 갈아입은 옷이 없었습니다 <웃음> 아, 제곡은 시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이 이제 마지막 농원계를 찾아야 되는데 농원계는 또 표식이 없어요다 표식 없는 데가 못 찾은 데가 제 7곡과 제 9곡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유연을 보시고 계십니다. 내려오는 물길이 좀 좁아요. 보시는 것처럼. 비유연한좀 좁아요. 멈 그래서 거북이가 여기서 놀았던 거 아닌가. 깊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후곡, 농원계를 찾아갑니다. 휴식을 자칫 못하요 추정컨대. 삼거리가 나오고, 그 왼쪽 편에 있다는 사진상의 표식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연인상과 그리고 칼봉산 올라가는 길목에 저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으 이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농원기가 설사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름을 지은 사람은 여기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추정되는 곳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물길도 장난이 아닙니다. 배가 떠내려 갈정도요 손을 담가봤는데, 시원 여기에 물놀이를 하기 좋은데 문제는 사량을 육곡에서 두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1.5km 정도 이 더운데 올라와야 되는 불상사를 겪으셔야 됩니다. 등산을 하시는 거 아니면은 여기 물놀이 하시러 오셨다면은, 고객만 하시고 밑에서 놓시다가 편시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곳 지금 여러분은 용추계곡에 있는 용추 구곡 일곡부터 두곡 수령되는 황초까지 지금 보시고 여름 바캉초 가장 하이네이트. 베스트 중에 베스트, 저는 가평 용추계곡이 아닌가? 이 가뭄에 이렇게 많은 물이 팔팔팔팔 그냥 뜨내로 갈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쏟는 이 시원하고 멋있고 팔팔 쏟는 이 폭포수 밑에서 올 여름은 그냥 땡이네 땡. 문제는 여름밭팡스에 여러분도 좌부하는만파란파란일들도다 좌부하지만 참부다 여기 올가능이 있습니다. 오늘 용추계곡 용추구곡 왔다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